Same. I never. 行けって言われたこの道狭いから嫌いおよそ7 <笑><笑> 0 よっしゃ勝った 私は嫌いな歌だあ金本の歌だにった ロックドレインドレイン上何すれすれ流れ星ってなかなか見れない本当だようわ シオキャラできるそだから私が言ったんじゃんシオキャラ Thank you. 哈哈哈 <laughs> の省庁の顔である看板を子供に書いてもらうというプラン全 근데 0 0 k 어 スぎんだ 가려요行ってバイバイ うん一ヶ月後シャボンディショでちゃんと撮ってやるよ<笑> 1ヶ月後ね。今回 コロナがおちらにくれた夏休みお寺のおかげで幸せで楽しかったよあとこの3週間は私にとってお寺と一緒にいると落ち着くし楽しいってことを改めて気づくきっかけになったよ。一緒に過ごす。あの日まで頑張ろうね。<笑><笑><笑> 아, 아. 지금 일본에 도착해서 어, 호텔을 만나기 전에 화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완전 생얼이거든요. 그 근데 지금 화장실이 와가지고 이 정도로만 하고 끊겠습니다. 화장을 다 끝내고 나왔는데 제가 코텔한테 나리타1 터미널인 거를 말을 안 해서 애가 나리타2 터미널로 가 있어서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려고 합니다 원래는 저기 위에서 드라마틱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제가 애한테 가만고 <웃음> 터미널을 몇 번인지 안 알려줘서 저번에 빠이빠이 했던 곳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지금 옷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냥 포테라. 포장이 너무 잘 돼서 만족스럽다. 무슨 일이야? 오늘 포장 너무 잘 됐는데? 심지어 오늘 속눈썹도 안 붙인 건데, 속눈썹도 짱짱하게 잘 올라가 있고, 이건 뭐야? 속눈썹. 이제 포테라가 올 거예요. 어디서 올려나 진짜 한 20만의 코트라를 봅니다 약간 백수의 좋은 점이랄까? 보고 싶을 때막올수 있다 단점 돈이 없다 근데 오늘 진짜 완전 대박인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탑승권 확인하면서 마스크 이렇게 확인하잖아요. 그때 이제 숨어온 분이 저 보면서 어? 이러면서 이튜브잘 보고 있어요.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그때는 조금 창피했었거든요. 왜냐면 쌩얼이었거든요. 완전 쌩얼. 그래가지고 조금 창피했었는데 진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불어서저 눈물 날 뻔했어요. 아저 코테라 있다. 호텔아가 어디있냐면요 어, 저기있다! 보이시나요? 저기 지금... 이상한 곳으로 가고 있네 어딨어? 어디서 오는 중인거야? 어딨는거야? 어딨어? 아 저기있다 おかえりごめんおかえんてさ遠くから見たらやばい人だからさなんでやばいんじゃねえじゃんどう私のカ髪どうおえ気づいてなかったのいいじゃんカメラマっとこいいなそれ<笑><笑> <お前なんてさ>、<笑><笑><こいつ気持ち悪い笑>